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희의 계시입니다. 네, 오늘은. 네. 하나 가져왔어요. 네. 네.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바뀐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응. 그리고 지금 결혼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남자는 너무 속이 너무 여리고 보여지는 거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심상을 봤었을 때는 되게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음, 그렇게 잘 끌고 갈것 같은 사람처럼 많이 보여지거든 근데 속에서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야 어, 그래서 거절 같은 것도 지금 가정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 내 동반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는 맺고 끙끙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봤었을 때에는 음, 그런 거잘 못했을 것 같은 남자야 음,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여자는 너무 예민할 것만 같고, 음, 너무 예민할 것 같고 보여지는 거에 엄청 신경을 쓸것 같은 사람이야. 아, 네. 그리고 시비나 구설을 달고 살것 같은 여자야. 아, 네. 어떻게 사주로 봤었을 때는, 어 내가 봤었을 때는 모르겠어. 둘다 연예인인 건지 남자가 연예인인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 또한 끼가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인플루언서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은 한가지 직업이 아니고 왜 어떻게 여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사람이이 여자는 항상 하나의 직업만이 아니고 여러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어 근데 되게 지금도 뭔가 시끌시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모르겠어 이 여자한테 왜 간제가 비치는지 모르겠다 경찰서나 법원이나 뭐이런거 소송이나 이런거를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봤었을 때는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봐 음. 뭔가 쇼인도 부부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어, 겉으로 봤었을 때는 어, 좀잘 살아보여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부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어, 특히나 뭐이두 음, 분들은 진짜로 올해 내년, 내후년 음, 잘 넘어가셔야 된다. 음, 자기 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어, 두분 사이가 조금 음, 멀어지거나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겠다 음, 이렇게 보여그 네. 음. 서로 어떻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음. 이 남자는 이해하려고 할것 같아 이어이 어, 이 여자분을 이해하려고 할것 같고 음 그냥 좀 뭔가 안타까워 보이는 거 있잖아 나만 아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근데 또 이거를 참 그래 뭐 대중도 탓을 할 수도 없고 이 여자가 좀 잘못 행동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걸 저,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 남자는 하나 하나에 다 뭔가를 다 알겠어. 뭔가 고생이 많았는지, 다 하나 하나에 다 이게 왜 이러는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뭐 어쨌는지 이걸 다알것 같은 사람이라면 이 여자는 진짜로 툭툭툭툭, 음, 좀잘 모르겠는데, 음, 약간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 음, 아니면은 너무 나만 한다고 해야 될까? 응 음, 그래서 시선이 넓지 않을 것 같은 여자야. 응. 음, 그냥 나한테 왜 이래?라고 할것 같은 사람. 응. 음. 그럼 그 여자분 음, 음. 보이는 것 되게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음, 음, 과거에 좀 숨기고 음, 싶은 모습도 좀 음. 있을까요? 음. 뭐라고 다시? <웃음> 그, <웃음> 음. 과거에 어. 숨기고 싶어하는 음. 모습들이 좀 있을까요? 음. 그 과거에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 있을 수 있지. 음, 이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음, 포커 페이스를 잘할 거다라고 보여줘. 그러 음. 그, 아까 뭐, 음. 법적으로 조금 조심하라고 음. 했는데, 음. 음. 어떤 걸,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다 진짜 완전 소송한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뭐, 계약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비수가 붙는건안 보이니까 시끌시끌하고 이게 시비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응. 뭐 그런 것들 응. 어, 좀 응. 어떻게 조심할 응.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도 조심을 안할것 같아 그냥 이게 나야 이 여자는 이렇게 네. 갈것 같고 이 남자는, 아, 그래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해도, 이 남, 남자 마음을 모를 것 같아. 그냥 너는 왜내 마음을 몰라줘? 이 여자가 오히려 이 남자한테 그럴 것 같아. 음. 음. 그냥, 그냥, 막, 솔직히, 내가 이렇게 보잖아? 만약에 궁합이잖아? 결혼한다 그러잖아? 왔잖아? 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거야. 어, 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해요, 이 둘은. 응.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뭐가 이러는지를 서로가 서로들 얘기만 할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둘 중에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남자 쪽이야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응. 이분도 이혼수는좀요 이따라는 응. 얘기죠 이따라는 응. 얘기여서 올해 내년 내후년 잘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응. 이분 이제 응. 말씀드릴게요 변상우랑 응. 응. 손태영 여자가? 네, 음. 여자가 손생님한테 응. 음. 뭐, 음? 뭐 음, 음. 음, 음. 근데 뭐, 뭐, 매체상에서는 약간 인공적으로 태어거든요 실제로는 음. 아닌 것 같네요. 응. 음.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남자가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어, 보살핌? 응. 음, 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감싸줘서 이틀 안에서 잘안 보여지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 음. 근데 이 여자분이 논란이 음. 꽤 많았고 음. 졸업사진도 막 음. 주작했다 이런 음. 얘기들는데 겨울에는 음. 조금 음. 조용한데 음. 또 논란 같은 음. 게 많이 있을까요? 음. 또 논란이... 음 이제 또 논란이 다시 일어날 만한 게 있어? 남자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뭐가 있을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이 사람 행동 거지를 전부 다를 조심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결혼을 했더라도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려야 되는 사람이라서 음, 남자가 잘 이렇게 막아주잖아,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음, 그 남자의 덕으로 그래도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남자분은 지금까지 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응. 근데 여자분은 조금 잘안 응. 나오고 계세요. 응. 왜 그럴까요? 솔직히? 나는 이 여자가 뭔가 일적으로 대한 욕심이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웃음> 응. 지금 일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없을 것같 그냥 내가 예전에 연예인 삶이 아니라 그냥 일반이었을 때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취미 삼아서 뭔가 어부, 내 어부로 키워나간다던가 뭐 이런 게 생기면 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응. 어, 공주처럼 떠받들어 줄 사람을 찾았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음. 응. 그래서 굳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응. 안할것 같은 음음 응. 응. 고생 안 하고 싶을 거야. 이 여자 이제. 이두 분이 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음, 어떨까요? 음. 부송,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웃음> 근데 여기는 부동산 이런 투기 같은 거를 건들지 말아야 돼. 뭔가를 막 이렇게 몰라, 투기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어, 약간 어디서 정보를 듣고 응. 미리 산다. 그 여자가 했을 텐데, 여자가 움직이거나 그랬을 텐데,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그걸로 해서 돈 벌지 못해요. 음. 응. 응.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음, 잘 넘어가세요. 이번 곡에 잘 넘어가시고요. 조심해야 될거같아 부동산 쪽으로 나 응. 관대, 구슬 그런 게미치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